t h a n you. 또 열려있는 거네? 네. 어우 아저 어? 어, 앞에 거 같다 어? 아닌데 우리 몇 번이었지? 13번 여기 오늘 하늘 너무 이쁜 그래 맞지? 되게 그 평화로운 시골 느낌이 무신난나 그니까 이게 이게 어, 여행이지. 아, 한끼. 음. <웃음> 지난쳐 왔어. 뭐야? 건너서 그냥 기다 저절로 갔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뭘포역이불로 이거 찍으러 온 거야. 가려? 어? 응? 아, 이게요? 응, 바보네. 응. 행이 조금 아쉽다 자체 <웃음> 비지오 깔끔 오 냉장고 완전 커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냉동실이 밑에 있는 거네 오 전자레인지도 있어 우와. 오 신발까지 있어 오 바베큐 건물 때문에 근데 이쪽이 바다 보여서 난 좋아 오 재밌겠다 <웃음> 어, 입술 안 발랐는데 발로 옆에 앉 토랑크 안 맞고 <웃음> 있어 환경그 다음에? 내가 못 보기? 다른 뭐라 해봐 자랑하지 냐 커플티 와 <웃음> <웃음> 배고파 빨리 먹자 이거 술 조금만 아니, 한 사람을 먹처럼물먹을다먹었나게 먹었다. 먹먹었먹먹먹다먹다 먹었다. 먹먹었먹었먹었던었다거 먹었다. 먹었 먹었다. 먹었다. 먹었 먹었다. 먹어 기지, 바이지바이밭 응. 밭이, 밭이, 밭이, 밭이, 밭이, 밭이, 밭이, 밭이, 밭이, 밭이, 밭어 밭이, 밭이, 밭이, 밭이, 밭 응. 응. 오빠 이거 이런거 같은데 아빠도 먹는다 먹는다 꼬김비 얘 개빈 것 같은데 꼬김비 꼬김비 팥참일까 김치 올릴까 초점이 어이 정도일 줄은 몰랐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어 좀더 완만하게 길게 내주면 안 되나 길? 아침 안 묶어왔으면. <웃음> 어 눈밖에 없네. 와 엄청. 아 <웃음> 풍경 좋다. <웃음> 이뻐! 완전 맑은 그대 이쁘겠다. 그 그래. 왜? 왜? 너무 이쁘겠다쁘지 이쁘지? 지지이쁘무 이쁘지? 서쁘지지이쁘이쁘 이쁘지? 이쁘지? 이쁘지? 이 이쁘지? 쁘 맞죠. 그리고 그만큼 힘들다. <웃음> 맞다 비례한다. 내 가방을 <웃음> 둘다 들어준 제 <웃음> 거. 한 사람 할까? <웃음> 쉐르파, 쉐르파. <웃음> 다리가 후들거리는 나로. <다로. 웃음> <웃음> <웃음> 찍어라, 찍어줄까? 그럴까? 안녕하세요. 이거 매운탕인가? 매운탕인가? 이거. 맛있겠다. 이거 슬슬 파랑? 음! 박치마를 달라고 하는데 맛있겠지? 음. 아, 맛있어. 네. 어리 저거 먹으면 안 돼. 딸기가 좋아. 9,800원. 딸기, 딸기, 딸기, 딸기. 아니면 티라미수 먹을래? 나, 나 근데 얘가 더 맛있어 보일 것 같지. 저거 먹을까? 괜찮? 포즈. 브이 해 봐. 브이, 브이 해 봐. 장 <웃음> <웃음> <무섭겠다. 웃음> 음. 아, 미리 화장실 가라고? 가야 돼? 스페이스 워크 연화? 이름이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주는 거 처음 봤어 치즈 녹아가지고 그냥 주잖아 어 얘를 들고 오길래 아 다른 테이블 건 같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 <웃음> 탱글탱글한 <웃음> 새우야 탱글 새우. <웃음> 인사할래? h ò